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에듀케이터 포치 에듀케이터 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오늘은 할로윈 앞두고 있는 10월이잖아요. 아 벌써 야, 할로윈이 다 오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그래서 할로윈에 하면 좋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아트 하나랑 가을이랑 어울리는 아트 하나 이렇게 준비했고요. 음. 그러면 아트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요 아트. 보여드릴 거예요. 오, 아, 시스루의 느낌이가요 아, 시스루예요. <웃음> <웃음> 요즘에 나와 있는 뭐, 데칼이라던가, 뭐, 스티커라던가, 뭐, 금박 같이 찍는 타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레이스 사용해서 스탬프처럼 찍는 아트 할 거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웃음> 들어오신 제진님 마시님, 맨날 배고파니, 옹룡룡님,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럽 화이트 컬러 원콧 해주실 거예요. 어, 상황에 따라서 투코까지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위에 저희 이번에 포칫에서 새로나온 크림펄 자개 요거랑 유리톡톡 사용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와 그렇게 막 결이 너무 심하게 지지 않게끔만 컬러만 살짝만 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인스타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샵에서 실제로 시술할 때이 오른손은 집기를 지기 때문에 좀 둔해서 끼진 않지만 이 왼손은 항상 이렇게 장갑을 끼고 시술을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손님들이 굉장히 위생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네 그리고 젤 알러지 우리 선생님들 고직적인 직업병이죠 아, 그런 거에서 조금 저는 오랫동안 지금 내일 하고 있어도 한 번도 그 피부 자극이라던가 어, 젤 알러지로 고생을 했었던 적은 없었어요 음. 좀 건조해서 좀 찢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꼭그 라텍스 장갑 말고 니트럴 장갑 파우더 프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손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자 네. 지금 한번 큐어를 했고요 이 위에 저희 크림펄이랑 유리톡톡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크림펄 그리고 블랙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요 얘는 샵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아이보리 컬러의 오. 자개예요 그리고 저희 포치 자개가 굉장히 얇은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오. 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즘에 레오파드가 진짜 유행이에요 그래서 위에 주시퍼 올리고 그냥 이런 거 자개 글을 올린 다음에 레오파드 무늬 그리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오. 그렇게 되면 오버레이가 두꺼워져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포칫은 진짜 얇기 때문에요 음. 그냥 이렇게 핀셋으로 탁해도 이렇게 부러지는 네 그리고 올렸을 때 전혀 부담스럽게 막 시술이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게 아니어서 이렇게 크림펄 사용해서 올릴 거예요 음. 자 먼저 가지고 계신 가장 꾸덕한 클리어젤을 얇게 도포해 주세요 어, 장갑 이게 나오니까 되게 네.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음. 좀 있어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윤진 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위쪽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이렇게 약간 코르셋 같은 약간 레이스 좀 섹시한 느낌 나는 거 하기 때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다가 자개를 좀잘 보이도록 집중적으로 올릴까 해요. 음. 자, 발라주시고요 저는 볼륨젤 사용했습니다 제가 미리 뿌셔놓은 게 있어요 아 네. <웃음> 미리 뿌셔놨었군요 어, 미리 뿌셔놨어요 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항상 저의 애정템 <웃음> 이쑤시개 아, 빠질, 수 <웃음> 빠지, 빠질 수 없죠 자 이렇게 너무 사이드로 밀렀을 때는 여기가 두꺼워져서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톡톡톡 올려주세요 오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얇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포치 사탕가루 굉장히 많이들 쓰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다루기가 더 쉽고요 그거보다 올렸을 때더 얇은 것 같아요 오니언즈님 유재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각성 위주에 좀 빡빡하게 올려주었고요 나머지는 아까우니까 <웃음> 근데 진짜 얇은게 되게 보이네요 진짜 얇아요 이거 하고 호피 그리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빈 곳을 망사 부분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집중으로 좀 발라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토토 유리톡톡 아우, 얘도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저 사탕가루, 크림펄, 그리고 유리톡톡. 얘세 가지 사용해가지고 아트를 만들 거예요. 뭐, 유리톡톡이라던가, 뭐, 이제 사탕가루 같은 경우도 워낙 기본템으로 샵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크림펄 자개, 만 추가로 구입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칫을 대체할 만한 재료는 전 솔직히 말해서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자개만큼은 포칫 따라오는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 자.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한번. 사이드 보면서 눌러주세요 너무 이제 특히 이제 난사 입자의 글리터 같은 경우는 세로로 얘네들이 누해져 가지고 굉장히 볼록하게 까실까실하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주신 다음에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저는 자, 자개 같은 경우는 어... 세트로 많이 나와 있거나 제가 원하는 색깔을 사려면 꼭 세트로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쓰이는 게 단독으로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웃음> 아, 인스타에서 네 아줌마님께서 네저 미원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네, 뭐, 뭐... 뭐... 대용량도 구입할 수 있나요? 어떤 걸 쏟으셨죠? 미원을 다 쏟으셨어요 아, 미원 대용량 구입 가능하십니다 아줌마님 <웃음> 나 너무 쏟은데 <슬픈데 웃음>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쏟았어요 갑자기 제가 쏟은 것 같이 어. 숨이 턱하고 막히네요 완전해요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슬픈데요 근데 솔직히 입자가 너무 가는 그런 미워한 거의 가루 타입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쏟게 될 경우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다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수밖에 <웃음> 아유. <웃음> 자 요렇게 보시면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튀어나오거나 많이 두껍게 올라온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저는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레이 할때 조금 띡한 제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띡한 제형을 그냥 컬러 바르듯이 바르게 되면 항아리처럼 뿔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운데 조금 듬뿍 올려준 다음에 나머지 애들로 약간 잔연물들로 요렇게 요렇게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이드에도 입자라던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손님 손에 시술 들어갔을 때 일단 얄쌍하고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음. 실제로는 내가 오버레이가 두껍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보이는 거는 그렇게 두껍지 않게끔 연출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다가 조금 볼록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남은 양으로 가볍게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레이 했고요 큐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긴장되는 타임이 왔네요 <웃음> 뭐죠 뭐죠? 자 레이스 찍는 거할 건데요 이거 이제 다른 워낙 이제 많이 알려진 기법이라서 뭐 딱히 설명 드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얇은 천 레이스 있죠 왜 포토 같은 거 찍을 때네일 사진 찍을 때 두르는 레이스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런 레이스예요 제가 이미 잉크제를 되게 많이 묻어 페인트 젤을 되게 많이 묻혀왔거든요. 음. 요거는, 어, 일반적으로 병 타입의 폴리시 젤로는 좀안 되고요. 저는 요 제품 사용해가지고, 어, 레이스에 젤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콩! 하고 찍어줄 거예요. 음. 방법은, 이때 아끼시면 안 돼요. 푹! 절여, 절이듯이 어. 진짜 담궈 주신 다음에요. 요렇게 하시고, 일반적인 그라데이션 스펀지 있죠? 얘로 예, 콩콩콩콩콩콩 찍어서 먹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 조금 양이 모자라는 것 같네요. <웃음> 당황하지 않고? 아 그럼요. 실은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한번 살짝 먹여놓긴 했어요. 그래도 어 선생님들께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거의 밑에 많이 배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먹여주세요 이럴 때 제가 저번 타임에 보여드렸던 파운데이션 쓰는 라텍스 스펀지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걔네는 내용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니까 좀 입자가 좀 있는 요런 그라데이션 스펀지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버레이가 끝났습니다 만져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저는 이제 한번 살짝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샌딩 처리 가볍게 해줄게요 네 사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선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이거 샌딩 파일인데 그 이거 미라클 샌딩이거든요 아 네네 네. 어 이거 워시업을 이어가지고 하루 쓰고 깨끗이 빡빡 문질러가지고 솔로 음. 말린 그러니까 소독기에 넣고 말린 물기 닦고 소독기에 말려서 쓰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샌딩 파일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웃음> 그런데 좀네 좋아요. <웃음> 완전 뭐, 말은 뭐,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 어떤 거든 영구적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웃음> 일반적인 일회용 샌딩파이 썼을 때보다 훨씬 잘 쓰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젤 클리너로 한번 표면 살짝 닦아주실게요. 이렇게요 상태에서요, 우리가 아까 먹여놓았던 레이스 젤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뒤집지 마시고요. 여기 붙어 있었던 면을 그대로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어차피 이쪽 부분은 비어 있을 거라서 다 덮으시면 또 지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덮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스펀지로 한번 딱 눌러 줄거예요 한번 터치가 들어가면 여기에 젤이 묻어 있는데 다시 터치가 들어가면 레이스가 깔끔하게 찍히지 않아서요 원터치로 가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너무 세게 누를 경우에는 번져버리니까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찍힌 거 보이시죠 요거는 사용하시면 안되고 한번 더 찍고 싶다 그러면 깨끗한 면으로 다시 이용해서 살짝 눌러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깝지만 사용하신 거는 버려주세요 <웃음> 이 상태에서 핀셋으로 살짝 빼면은 자 어떠세요? 우와! 그냥 이 그대로 묶죠 이래서 우와. 양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요 좀 희미하게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양을 좀 듬뿍 받아서 충분히 토닥토닥토닥 잘 해주신 다음에 찍으시면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완전 선명하게 딱찍혀어요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요. 저는 좀 물론 테크닉상 섬세함은 필요하지만요. 어, 찍어내는 뭐 금박 타입이라던가 뭐 테이프 타입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리프팅이 조금 위험이 적어요. 왜냐하면 같은 젤로 어차피 아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리프팅이 좀 적어서 저는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자이 상태에서요. 이부분이 이제 지워줘야 돼요 젤 클리너를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살짝 밀어내듯이 닦아줄게요 미니스서 우와 <웃음> 아, 저 아까 솔직히 말하면 방송 준비할 때 피디님한테 아우 저 이거 망할 것 같아요 막 이랬거든요 <웃음> 그랬다 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난 타임에 젤 클리너 막 클렌징 젤이라고막 계속 얘기하고 막. 아, 대체 언제쯤 막. 아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그 15, 아제 샵에, 개인 샵에,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제가 1인 샵이다 보니까 좀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방송 경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쌤 어떻게 클렌징... 클렌징 젤? 이러면서 그래서 내내 놀림 받았어요 <웃음> 자 요렇게 사용하신 요거는 그대로 버리시지 마시고요 얘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 레이스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젤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먹여진 거는 그대로 호일에 잘 감싸서 보관을 해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젤 조금만 매기신 다음에 다시 찍어주셔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블랙이라서 완큐어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닦아내는 부분이 너무 깨끗하게 안 닦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다시피 우리는 블랙 라인 있죠 요거 그릴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 부분 그릴 거라서 너무 깨끗, 깨끗,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큐어 음. 되는 동안 저는 이제 준비물 준비했고요. 블랙 라이너 젤이랑, 그리고, 참. 어.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라이너를 찍어서. 이게 직선이면 좀 되게 부담돼요 왜요? 어,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 있고 <웃음> 그리는데 막숨 참고 그래야 되고 근데 대각선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직선 보다는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라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그리시면 은 조금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얇은 것보다는 두께 조금 있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노즐 라인 그리는 어긴 하네요. 그렇죠. 숙연한 <웃음> 어, <수견한> 분위기. <웃음> 소리 내면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강의 그러니까. 라인을 그리는데. 강의 <웃음> 라인을 그리는데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웃음> 막 손님들도 막숨 참고 막 가만히 있잖아요. <웃음> 괜히 막 내가 숨숨 했다가. 그렇죠. <웃음> 어. <웃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큐어하겠습니다. <웃음> 네. 음, 할로윈에 이것면 좋다 그쵸. 음. 어, 할로윈에 캐릭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할로윈 하면 되게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캐릭터들도 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캐릭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그리고 좀난좀 좀 빠른 시간에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블랙으로 하나 하시고 약간 버건디 컬러로 이렇게 피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 뱀파이어 느낌? 그런 것도 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겠다. 근데 자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줄게요. 자, 숨 참기. 어, 저 원래 수전증 없거든요. 이게 <웃음> 방송의 힘이 참 무섭네요. <웃음> 이 떨려. 무달달달. 근데 방송하다 방송은 아무래도 이렇게 막 카메라 각도 때문에 더막 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아 어, 그러니까요. 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음. 점에서 올려주시고. 솔직히 얘네들 선 지금 그리는 거는 특별하게 공식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딱 사각형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꼭짓점을 맞게 그리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참을 붙였을 때 조금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그냥 각 큐어를 하거나 큐어가 잘안될 경우에는 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수습하는데 하세월이라서 <웃음> <웃음> 난 너무 힘들어. 괜히 손한번댈거두번 되고 세번 되면 더 망하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대범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음. 원터치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저 이렇게 과감한 스타일을 좀 쫄보라서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예무더라고요. <웃음> 확실히 예뻐요. 아 확실히 예뻐요. 음. 자. <웃음> 다시, 제가 처음에 자기 붙일 때 사용했던, 어, 너무 지저분하네요. <웃음> <웃음> 아, 자주 사용하셨나봐요. 어, 너무 자, 저, 저, <웃음>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웃음> 자. 이쑤시개에다가 얘를 찍은 다음에 이제 참 붙여줄 거예요 참은 어차피 오버레이가 들어갈 거라서 접착제 사용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그렸던 라인 부분에 가볍게 톡톡톡톡 찍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진짜 이쑤시개를 쓰게 된게 이런 작은 참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사용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핀셋으로 찝으면 솔직히 좀열 받거든요 아 화나죠 화나죠 네,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럴 때인데 그렇다고 우드 스틱으로 우드 스틱으로 하기에는 좀 이쑤시개보다는 굵어가지고 나는 한개 짚고 싶은데 세개네개 응, 개네 짚고 내가 여기 거 짚고 싶은데 막 자꾸 옆에 거 짚고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음새에 맞게끔 그렸던 이유가 이 맞아 꼭짓점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찡을 하나씩 올리시면 은 이렇게 딱 아부가 맞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스 찍으실 때는요 오버레이를 하시고 미경화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시거나 가볍게 샌딩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젤이, 미경화 남은 젤이랑 섞여서 미끄러진다던가, 어, 막 번진다던가,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라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줌마님께서 네. 라방 보고 쌤 아트 반에서 선생님 팔로우. 했다고. 와, 감사합니다. 이야, <웃음> 언팔 <웃음> <Yeah, 엄팔> 금지. 언팔 <웃음> <엄팔> 거절한다. <웃음> 우리 함께 계속 오래오래 열심히 예쁜 아트해서 함께 발전해 보아요 <웃음> <웃음> 발전해 보아요 자 퀴어된 상태에서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얇게 오버레이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찐 자체가 너무 두꺼운 편이 아니어서요 막 두껍게 오버레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칼리스 타입의 클리어 젤로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는 걸로 오버레이 마무리하고 탑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간... 스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음. 여기서 네. 주의할 점은 숨 참는 거랑요. 그리고 이거 레이스 찍는 거. 음. 레이스 찍을 때 충분한 양을 먹여주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병 타입의 발색력 좋은 그런 블랙젤로도 안 되고요 일러스트 젤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라이너 젤이라던가 이런 통젤 위주로 된거 있죠 약간 물감 느낌 나는 포스터 컬러 같은 느낌 나는 그런 크리미한 젤들 그런 거 먹여주셔야 돼요 너무 이제 통젤 중에서도 라인젤 중에서도 쫀득쫀득한 것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조금 네 잘 안되더라고요. 제 음.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기술이 부족해서겠죠 <웃음>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는 이런 제품 제형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전, 제가 좀 추천을 하자면 그라시아 라인젤, 티아라 라인젤이랑 그리고 그 미스 블라썸 일러스트젤 그거 두 개를 전 사용해봤는데 그두 개가 좀 제일 잘 됐었어요 근데 띡한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포스터 칼라 같이 좀 크리미한 느낌이기 때문에 걔네들 사용해서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들어오시는 거요 <웃음> 벌써 끝이에요? 어... 음... 이제 하나 남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하 가트가 남았고 설사 못 보셨더라도 저 유튜브에 재방송 바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음, 유튜브에 사라진티비 혹은 포첼라이브라고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요렇게 오버레이까지 끝났구요 어머, 어떻게, 티보다 방송하는 게더잘 나왔어요 아, 제가 지금 굉장히 텐션이 업이 되네요 <웃음> 만족하셨어요 네, 어, 굉장히 만족했어요 되게 많이 쫄았거든요완 <웃음> 아, 진짜 쁘다 요렇게 해서 탑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스텝, 스텝이 되게 간단한데 되게 뭔가 많이 한것 같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께도 많이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빈 곳에 크림펄이랑 크림펄 자개랑 유리톡톡이 은은하게 비춰져요 그래서 빗으로 비쳤을때 약간 오팔 느낌 같은 거날 수가 있어서 아니 뭐 찡니라고 블랙으로 다 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포인트에다가 이제 의미를 두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예쁜 아트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라도 좀 정성이 더 들어가고 하면 아트가딱 완성됐을 때 아유 아 아이, 그러면요 아. 네. 이게 조금 과정이 좀 들어가도 정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솔직히 나도 뿌듯하고 나도 레벨업이 되고요 너무 편하게 좀 되어 있는 재료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음. 그러면 시술 시간은 엄청 단축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레벨업 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 또 혼자 하시는 셀프 네일러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비 네일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샵주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명 있으면 막 경쟁심 들어가지고 막 하기도 했는데 아, 요즘에는 서 스스로가 경각심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도태재에게 딱십사인것 같아요 <웃음>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웃음> 자 이렇게 해서 탑까지 발라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게 확실히 그 금박이나 이런 것처럼 판막이처럼 찍는 레이스라던가 스티커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걔네들은 아무래도 좀 중간에 찢어진다던가 잘 붙지 않으면 그런 조금 대담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어차피 젤로 찍어낸 거라서 여기 보시면 사이드 부분 손으로 치면 큐티클 라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찍은 다음에 깨끗이 닦아내는 그런 후작업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신 만큼 일반적인 판박이라던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 될 경우에는 샌딩도 많이 해야 되고 나중에 리프팅에 대한 염려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젤이기 때문에 리프팅 염려는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좀 섹시한 느낌의 레이스 아트 완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거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스파르타로 갈 거야. <웃음> 자, 요렇게 가을 무드 느낌이 많이 나는 아트 아, 할 거예요. 귀여워요. 네, 여기서 요 나뭇잎 아트 요거 보여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브라운 계열 그 그라데이션 하고요. 위에 유리구두 핑크색으로 문질문질 했어요. 너무 예쁘다. 그쵸? 진짜 예쁘죠 네. 그리고 콩콩스톤이랑 진주 참 하나만 딱 붙여주셔도 되게 요거는 솔직히 컬러를 약간 좀 핑크 계열로 하셔서 웨딩 네일로 하셔도 되게 예뻐요 음자 음. 요렇게 해서 아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들어가는 아트들이 대부분 재료랑 컬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들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아유 엄청 좋은거죠 <웃음> 호 사장님한테도 막아 어떻게든 5분만에 끝내는 아트를 또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막 이랬거든요 <웃음> <웃음> 누구나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라인도 깔끔하게 딸수 있고 고난이도그 <웃음> 아트도 연습만 해서 시간이 많이 주어만 진다면 또는 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웃음>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율성 있는 아트를 해야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도 역시 시럽 화이트 컬러로 원콧했습니다 네. 아 요즘 젤도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 한번 발랐는데도 레벨링도 없고요 아 레벨링이 굉장히 좋아서요 붓자국도 없고요 맞아. 아 되게 좋더라고요 <웃음> 자 이번에 사용할 거는 처음에 아트에서 보여드렸던 유리토토 그대로 쓸 거고요 거기에서 크림펄 자개를 사탕가루로 바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음흠, 이렇게 네. 사탕가루 또 난리죠 아 난리죠 음. 자 요렇게 큐어 하신 다음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끄러운 저의 볼륨제 <웃음> 밑바닥을 말씀 아, 딴 거니까요 아 볼륨제 얘를 다시 발라서 사탕가루랑 유리톡톡 올려줄거예요자 아 어, 요즘 꾸덕한 젤들도 레벨링들이 워낙 잘 돼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응. 제, 제 좋아졌어요 어우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야 연습! <웃음> 어, 화이팅 연습! 아 화이팅 연습 설탕 가루는 저는 이쑤시개 사용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씩 조금 집을 거기라서 저는 그 핀셋 사용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얇은 좀셀럽판지 같은 느낌이어서 자세 잘 보시면 약간 구부러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붙이는 팁 부분에 오도록. 아 이거 뭔지 모네 한번 닦고. <웃음>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혼자서 막아막 궁시렁 궁시렁거리면서 <웃음> 아 <아유> 뭐야 이거. <웃음> 자 다시 제가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좀 이렇게 많이 휘지 않은 애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게 오버레이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두꺼워져서 위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올게 될 경우에는 오버레이 해도 막표면이 고르지 않아서 막 갈아내야 되잖아요 샌딩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더스트도 날리고 그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되면 막그 리프팅 원인도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 최대한 얇고 많이 휘지 않은 애들로 골라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조금 이 귀찮은 단계가 나중에 시술할 때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좀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사이드 부분에는 거의 하지 않고요 센터 부분에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버레이를 할때 두껍게 좀 하더라도 중간에 두꺼워지면 인식 보기에는 어, 같은 양이 올라갔을 때 비교해서 굉장히 얇게 시술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아리처럼 옆으로 뚱땡이처럼 안 하게. 뚱땡이는 나 하나로 좋게. <웃음> 칩까지 뚱땡이를 만들 순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야네 방송은 뭔가 되게 허접한데 한 10년 뒤에 인기있을 방송같아 이러 <웃음> 지금은 비은못 바라는데 왜요? 한 10년 뒤 되면 좀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래요 <웃음> 왜요? 지금도 잘자 <웃음>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음. 사이드 부분은 유리톡톡을 조금씩 발라서 톡톡톡 두드려서 최대한 밀착시켜서 많이 뜨지 않게끔 눌러주세요 너무 손톱에 또는 팁에 꽉 채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컬러가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 나뭇잎이 들어갈 거기 나뭇잎 페인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 너무 꽉 차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듬성듬성 너무 심심하지 않게만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나뭇잎을 여기 빈 부분이랑 여기 부분 여기다가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 들어가고요 <웃음> 큐어 하는 동안에 제가 사용할 컬러 팔레트에 조금 담아놓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컬러가 조금 그라데이션 들어간 것처럼 좀 경계선 없이 들어갔어요 음. 요즘에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젤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어, 걔네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터치 한 방에 끝내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화이트기가 안 들어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사용할 거예요 이런 애들을 한번 원콧했을 경우에 살짝 실험 느낌은 아닌데 약간 조금 묽은 느낌? 난다라고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컬러들 사용할 거예요 음. 이런 애들로 프렌치 하면 되게 짜증 나잖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덜어놨고요 음. 자, 그리고 한 켠에 묽은 타입의 클리어젤을 콩콩 찍어서 농도 조절하는 용으로 따로 덜어놓겠습니다 음.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한번 들어갈게요 음. 얘는 앞서 했던 우리 그 레이스 아트보다 오버레이가 다소 조금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컬러로 마블이 들어갈 거고, 그, 마블이란다.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고요. 그 컬러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요철 있는 부분은 컬러가 좀더 많이 들어가서 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름 그것도 아트로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음. 자, 이렇게 오버레이 해서 큐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아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요. 어, 지금 저 여기 나뭇잎 아트 할 거예요. 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아요. 두번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금방 끝날 거거든요. <웃음> 간단한 아트여서요. <웃음> 저는 이거 이제 컬러 한두 가지 컬러 이상 정도 이렇게 풀어줄 때요. 어 연한 컬러부터 써요. 여기서 아무래도 노란색이 제일 연하기 때문에 노란색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제일 어두운 컬러를 쓰고요 그 사이에 컬러를 써서 이렇게 살살 풀어주는 것처럼 해서 경계를 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큐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 조금 거슬리시면 샌딩 파일로 살짝만 샌딩해서 그리고 화이트끼가 없는 컬러로 이렇게 컬러를 경계 풀어주는 그라데이션 같은 아트 하시면요 은 되게 쉬워요 음. 화이트끼가 있어서 원콧만 발라도 막 색깔 쨍하게 올라온 애들은 아무래도 클리어로 컬러를 좀 풀어주거나 희석을 시켜줘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브러쉬 묻혀서 붓터치가 한번 들어갔을 때 발색이 그렇게 진하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브러쉬 닦아 주시고요 다시 묻혀서 덜어놓았던 클리어제 살짝 섞어서 농도 풀어준다는 기분으로 위에 콕콕 찍듯이 발라주세요 백혁님께서 아쌤 모든 게 화끈시네요 아, 너무 아유, 만족해요 아유, 저 화끈한 여자예요 <웃음> 알고 보면 소심해요 <웃음> 자 이렇게 닦아 주시고요 자 이번엔 주황색 저는 재료 특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한 아트들을 좀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좀 수월하게 아트를 할수 있어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면 뭐 딱히 뭐 그젤 클렌저 사용해가지고 막 경계 두드리고 뭐 두드리고 막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이렇게 바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좀 뭔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저는 이렇게 경계 부분에 약간 물감 머금은 것 같은 효과를 좀 즉흥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음. 화이트기가 없는 묽은 애고 지금 묽은 타입의 클리어 젤을 살짝 섞어서 썼기 때문에 막 너무 경계가 도드라지지 않게만 살짝만 펴발려 주셔도 지네들끼리 레벨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풀릴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큐어 해주시고요 끝났어요 투코 따윈 없습니다 <웃음> <웃음> 투콧을 하게 될 경우에 컬러는 선명하게 올라오겠지만 우리가 밑에 예쁘게 깔아놨던 그 사탕가루라던가 유리톡톡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가려져서 은은하게 빛을 못 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화이트 라이너 꺼냈고요 그리고 자, 한번 파레트 닦아주겠습니다 파이트 덜어내신 다음에요. 어, 아트용 요런 브러시 있죠? 네네. 네, 요런 거 사용할 거예요. 뭐 굳이 똑같이 요런 브러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사용하시기 편한 걸로, 음, 자기에게 맞는 네.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요런 데 보시면 나뭇잎 라인 그리기 전에 살짝 뭔가 안개 느낌처럼 뭔가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얘네들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막 나뭇잎 모양이라던가 꽃잎 모양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섬세하게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음. 자 저는 여기랑 여기 나뭇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한 여기가 좀큰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꽃잎 느낌 그리는 것처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너무 잘 쓴다고 오. 소개 드렸던 팁인데 요 스펀지 있죠 네. 요거는 앞서서 사용했던 레이스 찍는 스펀지 보다 굉장히 입자가 얇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얇다 그래야 되나? 되게 밀 가 짱짱해요. 얘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잖아요. 만져도 막 버석버석한 느낌이 되는데 얘는 되게 라텍스라서 쫀, 쫀. 쫀쫀해요. 쫀 이거 다이소에 가서 이런 스펀지 사시면 돼요. 그래서 반으로 잘랐어요. 다이는 그아 그럼요. 자이 상태에서 얘는 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찍었을 경우에 구멍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스펀지 자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얘를 한번 찍어서 우와. 먹일게요. 한번 음. 터치 됐던 곳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어하겠습니다. 네. 시럽 젤이랑 같이 섞으신 게 뭐냐고. 시럽 젤이요? 저 시럽 젤은 베이스 쓸 때만 썼고요. 그리고 컬러 풀때 사용했던 거는 묽은 타입의 클리어젤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저캐더크거 썼습니다. 음. 캐더크가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병타입은 묽어서 이렇게 아트 할 때나 뭐 그라데이션 할때 경계 풀 때나 이럴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언니님이게 음. 꽃잎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끄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이런 다음에 다시 오버레이 살짝 들어갈게요 음. 여기서 오버레이를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따가 완성하면 아시겠지만 약간 아트의 깊이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오버레이를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큐어 하시고요. 이제 나뭇잎 그릴 거예요. 아, 나뭇잎 타임 왔어요. 그 라인 라이너 사용하시는 라이너 하시기 전에 저는 브러시 클리너로 얘를 닦아서. 그 전에 썼던 블랙기를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난 분명히 흰색이, 흰색 라이너를 했는데 어? 회색이 되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어. 자, 요 상태에서요 미경화 안 닦았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나뭇잎 그리는 방법인데요 제일 키큰 머리 부분을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뻗습니다. 얘가 막 선을 너무 꼼꼼하게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뭇잎 그리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브러쉬 강약. 강약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캐릭터 아트처럼 균일한 선을 안 그려셔도 되고요 그런 것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힘 조절 하셔가지고 조금 내추럴한 분위기 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너무 라인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조금 더 예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느낌이라서.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예쁜 거거든요 아우 그럼요 이렇게 하시고 줄기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저 도트를 포인트로 찍을 거예요 음. 이렇게 찍은 다음에 큐어 하겠습니다. 이쁘다. 음. <웃음> 여기서 저 조금만 더 조미료를 쳐볼까봐요. <웃음> <웃음> 어떤 조미료죠? <웃음> 자, 클리어 젤 살짝만 덜어내 주시고요. 주시 펄 있죠? 주시 펄 진짜. 음식에 조미료처럼 다 써야죠. 아 그럼요. 빠질 수 없어요. 오만대 아, 다 써야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찍어가지고 주시퍼 위에 조미료처럼 톡톡 조금만 올려줄게요. <웃음>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좀 허전한 부분이라던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리는 용도로 <웃음>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톡톡 올리고 큐어 한번 하겠습니다 음. 어, 마지막에 올린 주시펄은 입자를 꽉 채워서 넣은 게 아니라 좀 묽게 탄 거기 때문에 표면이 막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면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탑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미경화가 남지 않는 넌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쉽지 않나요? 어휴, 재미있고 부담없는 방송 너무 좋다 아유, 저 어떤 거든 너무 어려우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아 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아, 그런 고민과 함께 물론 더 연습을 하시면 더 멋있는 아트 더 완성도 있는 아트 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따라 하시기에 부담 없는 음, 그런 그렇지. 아트 위주로 저는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이제 극맞겠다 준비해 오시고요 네 어. 맞아요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재료바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아트 있죠 <웃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자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포치 에듀케이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치 자개의 특징이에요 얇은 거 음. 그래서 요런 아트는 특히 베이스로 자개가 들어가고 그 위에 아트가 들어갈 때는 꼭포치 자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쓰신 라인 브러쉬는 어디 건가요? 어저 라인 브러쉬 딱히 가리지는 않아요 저 지금 쓴 거는 아이즈미의 음. 퍼펙트 숏 라이너고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쓰고요 그리고 타이니 라이너 쟤 쓰는데 얘가 얘보다 길이가 조금 길고요 비슷해요 거의 근데 텐션이 얘가 조금 더 있어요 음. 아이즈미가 네 그래서 좀더 섬세하고 작은 거 그릴 때는 저는 요거 타이니젤 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쓸 때는 아이즈미 쓰고 있습니다 얘가 텐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이즈미 브러쉬 되게 좋아요 모르셨죠? <웃음>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구요 아, 이쁘다 네, 가을 느낌이 뿜뿜입니다 완전 뿜뿜 뿜이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얼른 요렇게 하셔가지고 예쁜 아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오늘 한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렇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두 가지 아트로 예쁜 네일아트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더 쉬운 아트로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전퍼츠전 제품 10% 할인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한다고 해요 저, 저 원래 2시까지인 줄 알고 저 잘못됐나? 라고 했는데 오늘 단 하루 포츠 네 10%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응, 응, 응. 빨리 사세요 차게 오늘 <웃음> 네,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한번 천천히 둘러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간단하지만 너무 예쁜 아트 어, 벌써 끝났어요? 아, 벌써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한 아트예요 놓 <웃음> 치셨다면 유튜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도 정말 예쁜 아트 가져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